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스 뷰리 라이프의 영입니다. 네, 저 드디어 저의 영스 뷰리 라이프 간판이 생겼습니다. 우와! 예, 제 딸이 제가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씩 올린다고 하니까 응원차 이렇게 멋진 간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. 아, 정말 멋있죠? 예, 정말 잘 그림 잘 그리는 것 같네요. <웃음> 팔불출엄마 <웃음> 예,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샷도 비디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세워놓고요 예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자기 얼굴형에 맞는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패션의 트렌드도 바뀌지만, 화장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, 어렸을 때 기억에,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, 이렇게쭉 올라간 갈매기형, 갈매기형의 눈썹이 유행했었고요. 예, 제 대학 때도, 그때만 해도 일자 눈썹?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산 모양을 그리고 다녔었죠. 요새 유행하는 눈썹은 일자에 도톰한 눈썹이에요. 예, 그 일자 눈썹의 장점은 얼굴을 동안으로 보인다는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겠죠. 일자형 눈썹을 하신 대표적인 연예인분들 사진을 여기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. 네, 손예진 씨가 있겠죠. 네. 손예진 씨 이렇게 일자로 네. 네. 그리고 다음으로 대표적인 연예인은 홍진영 씨. 홍진영 씨도 30대라고 하시던데, 네. 일자, 진짜 일자 눈썹이죠. 이분 그래서 정말 20대, 20대 인형처럼 보이세요. 이 화장법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이 화장을 잘 하시더라고요. 진짜 일자죠. 네. 근데 이렇게 일자로 화장하신 연예인들분들은 다, 얼굴이 브이라인에다가 엄청 갸름하세요 요 없어 턱이 없어 턱이 근데 저희 일반인은 이렇게 안갸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턱도 있고 네, 그러면 다 일자로 한다고 올릴까요? 그건 아니죠 네. 얼굴형에 따라서 맞는 눈썹이 있어요 이 얼굴이 v 라인이시고계란형신 분들은 어떤 형의 눈썹을 그려도 잘 어울려, 잘 어울리는 편이 스컷이에요. 근데 둥근 얼굴형은요, 약간 눈썹 산이 있어야 돼요. 각지게. 약간 끝에 여기 위에 산이 각지게. 얼굴형이 기신 분들은 눈썹 각이 없는 일자형인데 약간 옆으로 쫙 빠지시는 눈썹 있죠? 그 눈썹이 어울리시고요. 그 다음에, 사각 얼굴형 분들은, 부드럽게, 연결된 아치형 눈썹도 위로 이렇게 올라간. 네, 그것도 대표적인 연예인 분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. 박나래 씨, 박나래 씨는 얼굴 좀, 이렇게 턱 깎았다고 저번에 방송에서 하시던데, 약간 둥그러요. 그래서 이렇게, 약간 산을, 뒤에 산을 조금 살리면서, 이런 눈썹이 어울리시고 이렇게 올라가서, 뒤에 끝에 이렇게 산이 좀 살아요. 그 다음에 최하정씨는 항상 이렇게 아치형 아치형 눈썹을 고집하시더라고요 아치형 네. 이렇게 연예인분들도 유명한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계실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아 어떻게 하면 내 연예인이 얼굴이 예쁘게 방송에서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무지 많이 한네요 그럼 그 눈썹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메이크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네, 눈썹을 잘만 그리면은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인답니다 네, 그러니까 이 눈썹 그리는 게 어, 아주 중요해요 집을 짓는대로 따지면 지붕 역할을 하는 거죠 네,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예쁜 자기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그릴 수 있을지 저희와,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제 얼굴 예로 들자면, 저는 약간 둥그런데 턱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이 눈, 코, 입이 좀 중간으로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얼굴이에요. 예, 박나래 씨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. 예, 이제 박나래 씨가 방송에 나오실 때 눈썹을 어떻게 그리셨나 하고 유심히 보곤 해요. 그러면 박나래 씨도 말씀, 언급을 하시던데, 음, 본인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원장님이 어, 뭐, 1년간 연구해 오셔가지고, 자기 얼굴에, 어, 최적화된 눈썹을 만들어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 눈썹 되게 예뻐요. 그래서, 저는 저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, 그 눈썹을 따라서 보고 그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어, 한번, 어, 자기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찾기가 힘들다 하시면은, 어 나랑 닮은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막 너무 예쁜 연예인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직관적으로 어난이연이 분을 닮은 것 같아 하시면은 그 눈썹을 어떻게 그려 셨는지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지 한번 열심히 봐보세요 그러면 어 그분들도 다 정말 내으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화장해 주시는 거니까 예 저희가 보고 배울 점이 아주 많아요 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쪽 반은 네, 박나래 씨가 하시는 약간 아치형, 둥글지, 둥글지만 약간 아치형 그 눈썹을 한번 그려볼겠고요. 네, 이쪽 반은 요즘 트렌드인 일자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. 기본 베이스 색을 깐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. 요렇게. 이 밑바탕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깔아주세요. 네, 이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쓸어주실 거예요. 자, 펴지라고, 골고루 펴지라고. 그 다음에 이제 펜슬 이용하셔서 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. 그 다음에 집에 다 쓰신 마스카라 있으시죠? 그거를 저는 안 버리, 버리지 말고 다쓴 마스카라를 뒤에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집에 다 쓰신 마스카라를 쓸어줍니다. 예, 박나래씨가 주로 그리는 이렇게 눈썹 산이 약간 끝 3분의 1 지점에 생기는 눈썹 이쪽에 그려봤고요. 이제, 이쪽, 왼쪽 편은 일자형, 요즘 유행하는 눈썹을 그리고있습니다 네, 또 이렇게 눈썹에 색깔을 채우듯이 색을 이렇게 입혀주시고요. 네, 일자는 쉬워요. 그냥 여기 위에서부터 일자로 쑥쑥쑥쑥 해주시면 돼요. 홍진영 씨가 자주 그리시는 눈썹이죠? 네 근데 여기 코 옆에 여기를 코선 좀 살려주셔야 코가 좀 어떻게 보여서 여기를 네그 다음 윗부분 이쪽라인딱 잡아주시고 네그 다음에 요 끝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빼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붓으로 먼저 색깔을 채우는게 중요해요 눈썹에 이렇게 색깔을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코선 올라가는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그래야지 코가 어떻게 보여서 여기 앞머리 말이죠 여기는 숱이 없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쌓인 다음에 코망을 도 만져주고 이제 펜슬로 다 채워주세요 한올한올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스 마스카라에 또 역방향으로 쓸어주세요. 본인 눈썹처럼 눈썹이 하늘하늘 살아나죠. 네, 이쪽은 박나라 씨의 약간 눈썹 산이, 산이 있는 그 눈썹을 그려봤고요. 이쪽은 트렌디 일자 눈썹을 그려봤어요. 그럼 오늘 눈썹이 저한테 어울리나요? 예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도 어떤 형태의 눈썹이 본인의 얼굴에 잘 맞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은 어, 내가 어떤 연예인을 닮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은그 닮으신 연예인분의 눈썹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예,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 본인의 눈썹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영스 뷰리 라이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